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육각형 도형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주로 이런 디자인들은 제안서 같은 거라든지 보고서 ppt에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것들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삽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아트 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목록형에 보시면 오른쪽에 교대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교대 육각형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도형이 저절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룹 해제 또는 도형으로 변환을 할 건데요 상단에 스마트아트 디자인 오른쪽으로 가시면 변환이라고 있고 도형으로 변환을 누르시면 이렇게 도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해제를 한번더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Ctrl, Shift, G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룹 해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꼭 그룹 해제는 두번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룹 해제를 했었던 그 육각형 도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꼭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상자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하나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총 6개의 육각형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 부분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왼쪽으로 복사를 해줄게요 Ctrl Shift 키 누른 채 왼쪽으로 복사해서 같은 간격으로 맞춰주시면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신 뒤에 선 없음 채우기 일단 저는 똑같은 단일 색상으로 회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주셨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육각형 도형을 그대로 크게 키워줄 건데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대각선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Ctrl-Shift 키를 누른 채 키워주시면 이렇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흰색 그리고 투명도를 50% 정도 주면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어, 오른쪽 아래쪽은 왜안 보이죠? 라고 하시는 건 이것이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방식으로 여기 안쪽에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삽입을 해줄 건데요 아이콘 삽입은 상단에 있는 삽입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위에는 아이콘을 활용해서 넣어볼 겁니다 이 아이콘 기능은 2019 버전 구매자들과 오피스 365 구독자들만 활용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콘 눌러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하나 다 집어 넣어 봤고요 그리고 색상을 일단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원하는 텍스트 상자를 집어 넣어 줄 건데요 이후에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하나하나 다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해서 총 3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똑같이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위치도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서 변경해 주시고요 문제는 다 오른쪽으로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 정렬을 해줄게요 두개 선택해서 왼쪽으로 맞춤을 해줍니다 일단 전부 다 왼쪽 맞춤 해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 딱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홈 정렬 맞춤 왼쪽 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 맞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도 똑같이 왼쪽 맞춤 해주시면 왼쪽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방금 전에 봤었던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색상이 밝은 것에서부터 어두운 색상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색상을 통해서 순서를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상을 하나하나 바꿔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도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